소액을 들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자꾸 현혹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나와서 한번 보자 보고 판단해 보자 시간의 낭비가 또될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마트하우징 하민호 부장이라고 하고요 어, 저는 지금 신축빌라 분양하면서 전원주택도 같이 겸해서 저는 지금 이 일을 시작한 지는 한 7, 8년 정도 아니 굉장히 동안이세요 아 그런가요? 네. <웃음> 양주만의 어떤 지리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경기 북부 지역은 의정부인데 의정부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이 양주예요 근데 양주가 실질적으로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지금 1호선으로 뻗쳐져 있는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 외에도 이제 뭐 저쪽 백석이라든지 장흥 쪽으로도 크게 이제 뻗쳐져 있고 파주와도 바로 인접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옥정신도시나 뭐 회천신도시에서 신도시가 이제 구축이 되는 곳까지들 해가지고 덩어리는 상당히 크게 지금 형성되어 있고 뭐 서울과 물리적인 거리가 사실은 원래는 거리감이 있었죠 그렇지만 어쨌거 신도시들이 구축이 되면서 교통 인프라가 같이 갖춰지다 보니까 뭐 그런 뭐 서울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졌고 양주의 개발 호재가 있나요? 지금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고읍지구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7호선. 사실 옥정신도시가 분양이 지금 어쨌건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7호선의 영향이 상당히 큰. 그 다음에 지금 양주역 1호선 양주역 주변으로 해서 또 테크노밸리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회천지구하고 가까운 호재는 일단은 1호선의 이제 덕정역으로 가시면 GTX가 일단 현재 확정은 나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 덕계 지역하고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덕계역과 덕정역 사이에 1호선 회정역이 또 예정되어 이 있고요 전원주택이나 빌라 양쪽 둘다좀 허위 매물도 많고 맞습니다. 특히 빌라가 더 많잖아요 아주 많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 일단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그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요새 부동산 플랫폼들 그런 데조차도 전부 다다 다 이제 허위들이 사실 판을 치거든요 고객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사실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나오셨던 건데 실질적으로 볼수 없는 그런 매물들이 판을 제가 중고차 허위 하듯이 근절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뭐 다른 기관에 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피할 수 있을까요?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사진이 어, 너무나 아, 너무나 멋있게 잘. 그러니까 현욱 누가 봐도 이거는 그림 같은 집인데. 사, 사진 멋있게 찍었다라고 하시. 어 있습니까? 물론 그럴 네네. 수 있죠. 뭐 말을 또 돌려서 할수 있겠지만,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가격대의 매물을 절대 보실 수 없다라는 게 함정이고, 네네. 또 특히나 또 저희가 빌라나 이런 쪽을 알아보시는 분들, 물론 이제 빌라, 비단 빌라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집을 구하실 때도 당연히 자금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금적인 부분을 허위를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소액을 들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자꾸 현혹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보시면 그 상담 자체가 조금 어설프긴 합니다 뭐 이미지라고 뭐 둘러댄다든지 좀 설득력이 없어요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네. 빌라든 어떤 종류의 부동산이든 고객들이 먼저 여기 오기 전에 체크해야 될게 물론 집도 집이지만 지금 보시기 전에는 사실은 그 명확하게 기준안을 정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자기 자본 어느 정도 투자를 할수 있는지 여부라든지 어, 어떤 정도 금액대까지만 보겠다 아니면 대출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상황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매월 상환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기준안이 사실은 없으세요 보통은 그냥 어, 이게 집이 예쁜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일단 나와서 한번 보자 보고 판단해 보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대부분이신데 사실은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실 수는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리 마음에 드셔서 나오신 집을 보셨을 때는 사실은 이제 눈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근데 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집들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의 낭비가 또될 수도 있고 일단 자기 스스로가 명확한 기준안이 좀 세워지시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게 세우시기가 어려우시다 그러면 좀 좋은 상담을 통해서 좀 기준을 좀 한두 가지라도 잡고 나오시는 게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족한 얘기는 이따가 네. 현장 가서 또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